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옷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영상은요 여성 임원들이 튀지 않으면서 우아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피아 박님의 요청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상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성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시카고대 그 최신 연구에서는요 얼굴 화장을 포함해 외모 치장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여성일수록 승진을 잘하고요 돈도 잘 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우치아 프라다는요 누군가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부터 연구하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의 CEO들이 입은 그 스타일을 분석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서 입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주 그룹의 CEO인 그 김성주 회장은요. 쇼커트에 블랙과 레드, 블루 슈트를 입고요. 코사지나 리본으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줬고요 호텔 신라의 그 이부진 사장은요. 블랙과 화이트의 그 믹스매치로 지적이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옷을 입었으며 힐러리 클린턴은요 공식석상의 블루 컬러의 옷을 입었는데요. 이 블루는 귀족의 색 이미지가 강하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컬러로 많은 정치인들이 블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블랙과 화이트와의 믹스 매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블랙과 화이트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점심시간 때 고층 빌딩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차림새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블랙과 화이트가 믹스 매치된 차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블랙과 화이트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컬러입니다 화이트와 블랙과의 코디입니다 이 기업체 임원들은요 세련되고 지적이고 우아하게 입기 위해서는요 옷 색상을 제한해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은요 통계적으로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화이트와 블랙 그룹과 이 내추럴 컬러만 분리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사진 속의 여자분은요 얼굴이 갸름한 분이라 목폴러가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얼굴이 갸름한 분은 목폴러와 함께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의 정장이고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화이트와 블랙과의 지적이고 우아한 믹스매치 코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화이트와 블랙과의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나를 우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블레이저를 꼭 갖추는 것이 품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요이 체크 블레이저와의 코디고요 세 번째는 그레이 멜란지 베스트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요즘 이 베스트와의 코디가 아주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지 클루니할 헐리우드 스타 와이프인데요 인권 변호사로 이 블랙 부츠컷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이 부츠컷 팬츠는요, 키가 작은 분, 마른 분, 통통한 분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스타일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내추럴 컬러입니다. 내추럴 컬러 그룹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옷들도 내추럴 컬러의 옷을 기본 컬러로 옷을 런칭을 합니다. CEO나 이 임원분들도 요이 내추럴 베이지 그룹으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아래의 사진들처럼 정장 개념 즉 세트로 구매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번째는요 이 베이지 정장에 포인트로 하이힐과 베스트를 오렌지 계열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는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어 코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번째 사진을 다시 보세요 이 신발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블레이저 안에 이면 티셔츠와의 코디가 잘 어울리지 않으며 자기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요 블랙과의 코디구요 세번째는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첫번째는요 이 슈트를 베스트와의 트리피스의 코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이저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어 코디를 했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액세서리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요새 변화가 없다면요. 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이 액세서리는 이 스카프라든지 브로치라든지 주얼리, 가방, 신발입니다. 이 액세서리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이미지를 세련되게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은요 여성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이 된 메드린 올브라이트가 있고요 그녀의 심벌은 바로 브로치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요 슈트의 스카프와 주얼리를 매치하는 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 코디가 블랙과 화이트 내추럴로 너무 단조롭다면요 옷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김성주 CEO처럼 화이트 셔츠에 레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사진처럼 이 골드 체인 목걸이와 팔찌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는 블랙에 화이트 셔츠 안에 골드 스카프로 멋스럽게 코디를 했는데요 이 점을 응용하셔서 코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이를 레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 심플한 라펠리스 블레이저에 프릴 블라우스와 매치하여 개성있고 화려한 스타일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 라갈르드는요, 이 스카프 에어가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블레이저에 화이트 프릴 블라우스와 행커칩과의 코디입니다. 스카프를 코디하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 바탕에 저렇게 오렌지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요. 화이트 셔츠에 화사한 프린트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아 이건 좀. 구독과 좋아요. 꾹꾹.